형? 오늘은 홍원이의 운동교실 어깨 깡패를 만드는 방법 중에 프론트 레트럴 레이즈 이렇게 앞으로 드는 거 있죠. 프레스가 분명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게 꼭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. 가슴과 어깨와 분리를 정확하게 줄수 있게. 이게 프론트 레트럴도 꼭 해주시면 좋아요. 얘가 보통 많이 조금 갈리게 운동하는 방법이 이렇게 오버 그립, 그 다음에 언더 그립. 요 차이가 좀선수들이 많이 다양하게 해요 다양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어버그립으로 했던 적이 많고 요즘에는 조금 더 언더그립으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조금 더 전면만 쓰기 위해서 전면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우선 여러분들도 한번 쫓아 해보세요 쫓아 해보시고 맨몸 맨손으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들면은 이렇게 들면은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천천히 손을 돌리면은 손목과 팔꿈치가 같이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면은 측면에 힘이 풀어지고 얘가 힘이 들어가요 조금 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다시 어깨가 힘이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오버그립을 하게 되면은 전면도 되지만 측면에 개입이 조금 더 많아지고 이렇게 언더로 잡으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측면도 들어가지만 비율이 전면이 좀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좀 이렇게 언더로 좀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어, 이 상태로 하면은 마지막에 들어가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왜그러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떤 소수는 저렇게 하고 어떤 소수는 저렇게 하는데 뭐가 맞나? 일단 뭐 직접 해보면 돼요 직접 해보고 이렇게 느껴보면 돼요 내가 해보고 가벼운 거 가벼운거나 맨몸으로 딱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동 범위 가동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살짝 상체를 이렇게 살짝 숙인 상태에서 좀 하면 좋아요. 숙인 상태. 그래야 올라갔을 때 부하가 계속 많이 걸릴 수 있고 내가 넘어가면 동력이 없어지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살짝 숙이는 게 좋아요. 이 상태. 그리고 항상 모든 운동에서 상체를 숙일 때는 이 상태에서 상체만 숙이는 게 아니고 이러면 이제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. 항상 상체를 숙일 때는 힙이 빠져서 상체가 숙여져야 돼. 요 이렇게 힙이 빠져서. 여기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무게를 들었을 때도 허리가 안 아파요. 중심이 이렇게 가동 범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동 범위가 자이 상태 처음에 약간 팔을 굽힌 상태, 어, 핀 상태로 하면은 팔에 너무 많이 힘을요.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전면 상체를 그대로 끌어올리는 거예요.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. 끌어올려서 내 팔꿈치가 이 어깨보다 살짝 조금 더 올라가요. 이 정도 수평이나 조금 더 올라가 이 상태에서 힘을 주고 내릴 때 천천히 내렸다가 내리다 보면은. 내 몸이 점점 붙을수록 내가 힘이 안 들어가요. 팔에 힘이 들어가고, 그럼 여기까지 왔어. 그부한점이 많이 빠져요. 중력 때문에 빠지기 직전 한요 정도, 요 정도에서 다시 바로 들어주고, 들어주고 내려주고, 들어주고 내려주고. 이 가동을 정확하게 움직여야 계속 수축된 상태에서 어깨가 신장성 늘어나는 수축과 단축성 짧아지는 수축을 다 가질 수 있어요. 빠지면 안 돼요. 근육이 빠져요. 농담이 이렇게 빠지는게 아니고 그중이안 <웃음> 생겨요. 네,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나중에 이제 이게 제이 자연스럽게 내가 힘을 잘 준다.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허리가 움직이면서 리듬이 생긴 다음에 리듬이 이제 강해지면 치팅이 되는 거고 그거는 차후에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이 전면 사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요거를 이렇게 가벼운 걸로 한 정말 2kg, 3kg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봐요. 느끼면서. 그러면은 얘가 엄청 뜨거워져 엄청 뜨거워져 그리고 이렇게 오버로도 잡고 한번 해보세요. 그냥 비교를 해봐야지. 그러면 전면도 힘이 들어가서 아프긴 한데 아 측면 펌핑도 많이 되는구나. 당연히 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거죠. 그거를 비교 한번 해보면 좋을 것거요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 어떻게 나한테 더 좋겠다. 난 전면만 하고 싶다. 시간 없어. 난 전면만 같이 할 거야. 그럼뭐 그렇게 해야죠. 그러니까. 조금 더 비율을 많이 줄 거냐, 희면까지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<목소리가>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까요?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처음 얘기한 것 같이 뭐가 좋냐, 익히셨을 때 여기에 이 전면과 이제 가슴 대응근이 이렇게 부, 어, 분리가 되는 이 라인이 정확하게 잘살 수가 있어요 이 시합이 끝나가지고 잘 분리가 안돼 보이겠지만 아무튼 그럽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, 그 분리가 정확하게 될수 있어서 꼭 좋아. 이런, 이런 거. 머스큘라, 아니면 이런 것들 했을 때, 이게 쫙 갈라져요. 아주 멋있습니다. 네. 옛날 내 사진으로 한 번, 참고 사진으로, 상고 사진으로, 상고 사진으로 한 번, 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무튼, 이렇게 프레스 운동과 사이드 레터럴과 이 전면, 프론트 레터럴까지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가지고 멋진 어깨를 만들고 어깨 깡패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스마트 레터럴 레이즈를 알려준 홍원이었습니다.